예, 이번에는 마카롱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카롱은요, 머랭을 올린 다음에 아몬드 분말과 슈가 파우더를 섞어서 반죽을 완료하는 거거든요. 이때 머랭과 아몬드 분말이 잘 섞일 수 있게끔 중간에 이제 슈가 파우더가 작용을 합니다. 아, 그래서 간호재료 채칠 때 아몬드 분말과 슈가 파우더가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게끔 섞은 후 채를 치는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머리를 올리기 전에 벚르게도 어, 채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릇에다 아몬드 분말과 슈가파우더를 집어넣고요 먼저 균일하게 혼합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아몬드 분말과 슈가파우더를 균일하게 혼합한 뒤에요 제척으로 하겠습니다 두세 번입니다. 두번 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아몬드 분말과 슈가 파우더를 균일하게 혼합해서 체를 쳐둔 후에 머어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호흡을 좀 올린 다음에 설탕을 집어넣으면 머랭을 만들기가 용이하겠습니다. 거품이 올라온 상태에서 설탕을 나누어 넣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 넣습니다. 자, 자 머랭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이 정도 올라오면요. 자, 바닐라 향을 좀 섞어야 되겠죠. 바닐라 향을 넣고. 동그라미에 끼지 어, 않게 어, 한정게한다음에 그리고 가루재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섞는 정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얼마만큼 숨을 죽일 것이냐? 네, 계란 어, 흰자, 계란 흰자의 그 기포를 꺼뜨릴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저어주면서 계란 흰자의 기포를 꺼뜨리는 즉, 이제 숨을 죽이는 그러면 이제 매끄러운 단주의 상태에서 만들어 갑니다. 짰을 때, 원반형의 형태로 퍼질 수 있게끔. 버질 수 있게끔 숨을 죽여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보면 윤기나면서 매끄러운 상태에 약간의 흐름성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짰을 때 원반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짤 주머니에 반죽을 담아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롱을 그 짤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짤때 미리 이제 펜닝한 철판에 적절한 준비를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형철판에다 실리콘 페이퍼를 깔았는데요. 마카롱의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형태가 잘 나오는 것은 형철판에 실리콘 페이퍼를 깔았을 때 가장 형태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은 상태가 나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실리콘 페이퍼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페이퍼를 준비해 가든지 아니면 실리콘 페이퍼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요. 실리콘, 실리콘 페이퍼와 가장 좀 유사한 조건으로 코팅이 잘 되어 있는 철판에 기름을 얇게, 아주 얇게 발라서 짜면 아, 실리콘 페이퍼와 동일한 효과를 해서 아, 좋은 어, 형태의 마카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 뭐 철판의 상태가 좋지 않는다면 이제 백로지의 윤기나는 부분에다 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좀 아, 종이에다 짤 시에는 그, 그 완제품이 이쁘게 나오기에는 조금 어, 난이도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 자, 가장 제품이 잘 나오는 상태인 동철팔의 실리콘 페인를 깔고 업으로 가겠습니다. 네, 마카롱은 거품형 반죽입니다. 거품형 반죽은 거품이 꺼지면 안 되죠. 지나치게 거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짤주머니를 잡을 때 중간에 잡기보다는 끝자락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오른손 잡이 이어서 오른손을 좀 짜고 있습니다. 자, 조금 직경을 이 크기는요 시험장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크기로 짭니다. 그러나 균일하게 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균일한 크기로 하나의 형태를 자기가 정했다. 그그 형태로 균일하게. 아, 짜는 게 아주 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o i 을잘 맞춰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짠 거는 보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죠? 아, 나중에 짠 것들은 지금 아직 안 퍼지고 있는데, 아, 시간이 지나면 싹 퍼지면서 윗 부분이 매끄럽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건조를 시키는데 건조는 한 30분 정도 시키면 되는데요. 건조의 확인법은 반죽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묻어나지 않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건조시킨 후에 굽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